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 중에서 어, 공동해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동해손은 개념과 인정근거, 법적성질, 성립요건, 종류, 공동해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효력도, 1994년 YAR에 의한 공동해손의 정산, 공동해손과 해상공험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시간에는 개념과 인정근거법적성질 성형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독해손은 선박 또는 적하이 어느 한쪽에만 생긴 소원이고당해 어, 소매의 관여자만 단독으로 그소원를 부담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어, 반면, 공동해손는 선박 및 적하의 공동의 해상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박의, 적하, 선박,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 운임 및 적하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동회선에 대해서 상법은 비교적,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가 자 상법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자유롭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994년 요크엔토국 규칙이 국내외의 용성계약서,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에서 어, 약관에 거의 예외 없이 섭입되고 있고 상법을 규정한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훼손의 연역은 훼손의 일종으로 손해와 비용을 모두 이어간 게 있는 게 분산, 분담시키는 제도인데요. 어, 서기 3세기기한 그리스의 로드 해법에서 처음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로드 해법에 의하면 선박과 적하의 공동험을면하기 위한 선장이 도출 절단하는가, 적화를 바다에 투하하는 이로 인해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화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어, 투하법이라고 알려졌는데 로마법에개수되어서는 해손을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을 중세에 들어서는 선박과 적화의 소유자가 어, 위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합으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그후 게르만법은 위험공동체 이론으로 프랑스법은 부당기득 이론으로 영국에서는 공정과 공공정책 및 편의의 기초를 둔 것이라는 이론으로 미국에서는 공동대리설로 설명하면서공동해선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습니다. 각국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상기업의 실무에 있어서는 불편이 많았기,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해선법의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어, 1860년 그라스코 회의를 시작으로 요크 회의 또엔터워포 회의를 거쳐서 어, 1890년 리버풀 국제통일회의에서 1890년 요크 엔터워프이 성립됩니다. 어, 이것이 해운업자에 의해서 늘 이용되다가 어, 1903년 보완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어, 1950년 6년 터프 규칙이 어, 국제해법회의 주관하에 74년, 90년, 94년, 2004년에 각각 개정되어서 어,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국제협약도 아니고 세계적인 관습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및 보험업자에 의해서 국제적인 거래약관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해상법의 공동해손 규정에 가름만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해손에 대한 위상법의 규정은 1994년 요프엔동법 규칙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 인정 근거와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공동해손 제도가 인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 통설은 위험 공동 단체설인데, 어, 선박과 적하는 해상에서 고립적인 위험 공동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해상 위험에 적용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적하는 경우라도 부분적 희생을 통하여 전체 이익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 이익을 위해 이 단체의 관리인 선장에게 적당한 조치, 즉, 이것을 공동훼손 행위라고 하는데, 어적화를 투하하거나 뭐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등인데 어, 이러한 조치를 강구시켜서 이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이 단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또 공동훼손의 본질을 설명하는 학설로는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공동계리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학설들은 민법상의 법률 경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회선은 상법상의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법이나 일반 상법의 제도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결국 공동회선의 법적 성질로서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법률 요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통성입니다. 이런 통설의 입장은 공동회사의 본질 또는 성질에 대해서 어, 특별한 견해를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학설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미비할 경우에 적용할 보충적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음, 실질적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동회선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통설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공동회선제도는 고대로부터의 해상 관습으로부터 유래하여 독특하게 발달하여 온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어, 그 법적 성질을 다른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해상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공동해손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상법 규정과 운송계약 규정의 법적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보면은, 결국 상법상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은 사라짐권의 뒷면 약관이나 해상보험계약에서 약관의 내용으로 1994년 YAR을 적용하는 경우 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서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공동해손제도는공동위험단체 내부관계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이미 규정이 되는 것이고 어, 상법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어, 우리가 약관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계약, 계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수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게 되니까 상법 규정이 실무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미 법규, 이미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학설을 이렇게 나누고 놔도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공동해손의 승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박의 선장의 적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어, 비용을 공동해손이라고 하는데요. 어, 1994년 YA학에서는 공동해상항에 해관계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안전을 위해 고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비상의 희생 또는 비상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 한해서 공동훼손이 성립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훼손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인 멸실회상 또는 비용에 한해서 공동훼손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법이 1994년 요엔토부 규칙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 이러한 공동해선의 승리 요건은 우리 상법이나 94년, 요크도 지금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승리 요건을 보면은 공동 위험, 공동해손 행위가 있어야 되고, 손해와 비용이 발생이 되어야 되고, 선박과 적화가 보존되어야 된다. 이네 가지를 승리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 위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해소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의 공동성이라는 것은 선박과 적하의 공통된 위험을 면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선박과 적하가 아닌 인명에 대한 위험이나 선박만의 위험 또는 적하만의 위험은 공동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위험의 발생 원인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동일한 위험으로 공동의 위험에 처해야 된다, 는 것인데, 위험의 강도나 성질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각 폭풍으로 인한 것이면, 선박에는 훼손, 적하에는 멸치를 위험과 같이 개별적 이익에 달리 침해되는 경우에도 공동에서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험 발생 원인을 묻지 않는데요. 위험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 면되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기인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든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든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영국은 8개를 통하여 로드법에서 인정한 공동의성 분담 청구권은 선박을 위협하는 위험의 원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험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성립한다고 라 판시하여 원인 불운주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위험의 현실성인데요.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어, 장래의 위험에 대하여 한 척은 공동의 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이 절박한 것을 의미하면 급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겠습니다. 즉, 항의의 성질에 따라서는 현재는 절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어, 시간이 흘러서 절박한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은 현실적 위험으로 인정하고요. 선박이 맑은 날씨에 좌초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날 밤 또는 이튿날에 날씨가 급변하여 좌초 선박이 전복 침몰될 수 있을 경우에는 현실적 위험으로 보이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이 장래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처분하는 것은 공동성이이성립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위험의 객관성인데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험이 없어도 선장이 주관적으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는 에 어, 공동훼손이 성립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 공동훼손의 성립은 선장의 주관적 판단에만 맡긴 경우는 선인사 어, 책임에 대한 법률의 예외를 인정하는 공동훼손제도의 성격상 적하 이해관계 문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또상법은 공동훼손에 대하여 처분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분과 보존 간의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목적의 소극성입니다. 어, 공동훼손은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 다는 점에서 목적이 소극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 다음은 처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선장의 고의, 비상의 처분이어야 합니다. 어, 먼저 선장의 행위라는 것은, 어, 결국 고의 비상의 처분이 선장의 행위인데요. 어, 선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분이어야 합니다. 선장은 선주에 의하여 선임된 선장뿐만 아니라 상법제 748조에 의한 대선장, 선장의 의뢰를 받고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장의 수임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선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선장에 의한 처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선장 이위의자가한 처분에 의한 손에는공동성이 되지 않습니다. 본선의 항해 중에 이루어지는 처분이 는데 선장의 지시 또는 위임에 의해서는 직무 수행상의 처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선장의 힘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장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선장이 고의로 한 처분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고의로 한 처분이라는 뜻은 도출 절단했거나 토하든가 같이, 선장의 의사에 의해서 선박권은 적하에 대하여 내려진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폭풍에 의한 도도의 절단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 또는 무한 처분 등은 공동해선 행위가 될수 없습니다. 우연히 폭풍에 의해서 도치이 부러지면서 공동해선에서고의로 의도했던 것과 같은 어떤 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어, 의도적으로 도을 절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생각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일본 상법 제7 9 9조는 선박이 불가항력으로 발행한 또는 항해 도중에 정각을 하기 위하여 어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공동해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 상법에서는 준공동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94년 요크엔토 국유축제 10조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공동의 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도 이러한 준공동의 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상처분인데요. 선장의 비상처분, 비정상적인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비상처분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이 제한는데 운송계약상의 정상적인 항의 비용은 공동성이될수 없습니다 어, 처분의 목적물은 선박도는 적하이거나 어, 적하인데 이것은 손해가 선박도는 적하에 대하여 발생할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즉 부작위는 뭐 선박을 멈춘다든지 바람연기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행위즉 투하라든지 입거행위 독보에 올 법률 행적합한 매각, 구조 계약 등 뭐든지 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한 처분이어야 합니다. 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선장은 이해 관계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 이러한 공동훼손의 사례로는 어, 선장의 처분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요구 엔터오프 규칙의 경우는 손해가 생기는 처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박 또는 적하에 손해가 생기는 처분 행위로 투하, 환적, 양육, 해난 사고에 조화하여 소요되는 선박 수선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하를 매각하는 것, 또 불을 끄는 행위, 적하의 사용, 식량, 연료의 결핍, 응급수선의 필요에 따라서 적하 석부, 저장품 등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미 좌초, 도치나 다처의 절단, 기타, 무리한 사용 등이 있습니다. 또 비용이 생기는 처분는 선박 또는 적하를 위난으로부터 분출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처분으로서 선박의 부양, 피난, 대체형이 비용 조달 행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 다음은 손해와 비용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어, 손해 또는 비용이라는 것은 어, 손해는 선박 또는 즉하의 일반 또는 그 양자의 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실제 손해를 의미합니다 선장의 비상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어, 비용일체를 말하며 손해 또는 비용 자체가 어, 비상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 손해는 선박 또는 그 적하의 어느 일방 또는 그 양자의 생긴 것만이 아니고 처음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 또는 제3자인, 제3자가, 제3자의 제제 3자가 자 물건에 발생한 손해도 포함하 됩니다. 어, 그러나 갑판적된 적하의 부화는 갑판적의 관습이 있는 경우 등 적법한 갑판적인 경우가, 갑판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동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 비용은 피난 항의 입항 비용, 도선료, 예선료, 구조료 등을 의미하는데 이때 구조료는 선장이 선주 등을 위하여 구조 계약을 체결하여 선주 등이 지급한 구조료를 말는 것이고, 상법상의 이미 구조에 의한 구조료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러한 손해나 비용에 대한 비용을 어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입법주의는 공동 안전주의, 공동 이익주의, 희생주의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공동 안전주의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만을 공동의 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어, 선박 또는 적화를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공동의 손으로 인정합니다 피난항 입항기는 공동회선이 되지만 피난항의 정방용 출항기는 공동회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이 이러한 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공동이익주의는 공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항의의 속행에 필요한 공동의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회선으로 한다는 그러한 학생입니다. 입법주의인데 피난한 입항기, 피난한 출항기, 피난한 정방료 뿐만 아니라 항해 계속을 위한 수선비까지도 공동의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공동이익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희생주의인데요. 공동안전이나 공동이익과는 관계없이 선장의 처분과 상당히 인도한계가 있는 손해와 비용을 공동훼손으로 인정하는데요. 피난항 출항비, 피난항 입항비, 피난항 정박률은 궁금해서는 되지만 어, 수선비는 여기에 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상법은 중간적인 시생주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선장이 선박 및 적하의 안전을 위하여 한 처분에 의하여 생긴 소원에 떠는 비용은그 처분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공동성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해와 비용을 정하는 학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공동안전주의, 공동주의, 입 희생주의 이렇게 구분할 때 피난항 입항비는 어느 경우에나 인정이 되는 것이고 피난항 전방위는 공동이익주의와 희생주의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피난항 전반류가 공동안전주의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피난항 출항비도 마찬가지로 공동이익주의와 희생주의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공동안전주의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반면 항의 계속을 위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공동이익주의에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공동안전주의와 희생주의에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는데 뭐이 표는 그잘 기억을 해 주시면 은어 객관식 시험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은 상당 인근한 게 있어야 하는데요. 손해 또는 비용은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 양자간에는 상당 인근한 가 있어야 합니다. 난파물의 처분, 침수되어 무가착이 된 적하의 두기, 풍랑으로 인한 적하의 유실된 것 같이 선장의 처분의 결과가 아니고 위험 자체에 의해서 생긴 경우는 공동의성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의 처분 후에 적어도 어,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에, 선장이 공동해성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박과 적하가 모두 전송된 경우에는 공동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익이, 이익을 본 사람이 있어야 위험 을 분담을 하게 되는데, 위험 분담을 할수 없겠죠. 어,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선박 또는 적하의 일부가 멸실되어 잔존물이 전혀 없는 경우는 공동에서 분담의 문제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도 잔존주의와 잔존종불문주의로 류 이렇게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어, 잔존주의는 처분과 보존 사이의 인공한계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 효과주의와 잔존주의가 어, 로의주 나누어지는데 효과주의는 처분과 보존 사이의 인공한계의 존재를 요하는 입법주의로서 프랑스법주의이고 잔존주의는 처분과 보존 사이의 인공한계의 존재를 요하지 않고 처분의 주요의 의무에 불구하고 처분 후에 선박권 적하가 잔존하면 무방하다고 하는 입 법주의로서 이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독일법주의 또는 영국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은 잔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같은 이런 그 효과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 거예요. 그러면 잔존물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잔존물의 범위에 대해서 선박 잔존주의, 병존주의 및 종류 불문주의의 세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어, 선박 잔존주의는 적어도 선박은 남아있어야 된다 하는 입법주의고요. 프랑스가 이러한 입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존주의는 선박과 적파의 상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해야 된다. 뭐든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일법주의는 잔존 종류 불문주의는 선박 또는 적하의 어느 일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뭐든지 있으면 어, 입법주의로서, 이제, 잔존 종류를 따지지 않고 공동의 손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인데, 육법주의입니다 우리 상법은 잔존물의 종류를 불문하는 입장에 있고요. 선박이나 적화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잔존하면 공동의 손이 성립한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이상 공동의 손의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 공부했는데서는 다음과 같은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선 정산의 기준으로 운송계약에서 널리 채택하는 규칙은 우리 상법에도 공동회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법규이고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건 또한 규칙을 운송계약에서 약관 또는 조항으로 어, 이렇게 채택을 한다. 그래서 특수한 계약으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